자, 그럼 열한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. 투잡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 음, 가능합니다. 어, 가능한데요.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어, 웬만한 회사들은 오픈을 해놨어요. 음. 근데, 어, 그래서 쇼스트는 방송만, 그러니까 홈쇼핑만 하고 나머지 뭐 쇼핑몰을 하시든, 카페를 하든, 뭐 교수가 되든 상관없어 해요. 뭐 회사마다 물론 달라요. 네. 제가 아는 많은 회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CJ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석현 쇼호스트라는 분이 계신데 음. 그분은 오래전부터 어그 골프 프로, 골프 방송의 MC를 병행하면서 오. 했고요. 뭐 쇼핑몰 하는 분도 있고 대학 교수 하면서 어, 겸집하는 쇼스도 있고요. 현역인데 더 좋아해요. 음. 어, 그리고 예능 회사랑 그러니까 기획사랑 계약을 그, 해서 어, 소속이 기획사인 거예요. 아. 홈쇼핑 소속이 아니고. 어 그럴 수도 어, 있어요. 어, 기백사 오, 프로덕션 신기하다. 예능 기획사 기백에서뭐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가고. 아 유튜브도 많이 나가고. 음 어, 이렇게 해서 투잡 가능합니다. 투잡만이요, 스리잡, 포잡도 가능합니다. 그러네요 예, 네,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에요. 근데 어떤 회사는 이제 정직원으로 있을 경우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투잡을 허용하는 회사가 많다. 예, 없는 회사도 있지만, 네. 예, 그렇습니다.